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친구들 좋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블랙데이를 맞이해 짜장라면을 그냥 네개를 섞어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별다른 컨텐츠는 없고 많이 먹지 못하니까 그냥 때려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쪽으로 옮기는니지 않냐? 으! 우우 슈퍼 뜯어보겠습니다. 얘는 겉면이랑 확실히 색이 좀 다르네. 좀더노우 노랑한 느낌이네 일단은 이 중에 저는 사실 사천 짜파게티랑 이런 매운 짜파게티 안 좋아해요. 어, 저는 매운 거 좋아하지 않아. 물이 정도면 끓지 않았나? 우우 어, 대충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대충 자 효과 를리로 와봐 네. 지금 지금 한거 그대로 갖고 와봐 지금 하던 거 그대로 갖고 와봐 그거 그대로 들고 와뭐 네. 하던 거야? 아이드 커피 만들고 었어요 그게 지금 컨텐츠랑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왜 앵글 안에서 그거를 해? 아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여기랑 의미가 있는 거면 해도 돼안 아, 그러면 나가서 해야지 앵글 밖에서 그치? 네 커피 마시려고 지금 탄 거지? 그걸 왜이 앵글 안에서 해? 윤씨 살려줘야 돼 있고 꼭. 꼭 살려야 돼요. <웃음> 아, 행복해, 아 즐거워, 이거라, 이거라, 얼른, 얼른, 이거라. 자 응원했습니다. 야, 다 끓었는데? 다 끓었어 이미. 근데 이제 또 편집할 때딱황 때리면서 자 완성됐으면 와우! 하면서 이런 효과 집어넣으면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와우를 할 그거 그게 그 없잖아요 지금 요리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오케이. 이거 이제 국물이 넘쳐가지고 일로 한번 흘러야지 그럼 내가 또 화를 내겠지? 효과가 원하는 거 와우! <웃음> 표양구 주사에 그냥 집어넣신거 아니죠? 다 넣었어. <웃음> 다 넣어야지. 네 개를 섞었을 때 어떤 맛이냐 해야 되는데 뭘 넣고 뭔 몸... 빼?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대충 대충 할 거야? 된거 같은데? 얼마나 버려드릴까요 정확히 치수 알려주시면 그 치수에 맞게. 물이 네 개면 네 은근히 꽤 남아야 되는 거 알지? 그렇게 설명 좀 약간 그이 기준에서 좀 설명해주세요. 어, 어떤? 기름이. 얼마큼 남았으면 좋겠냐고? 네. 적당히. 만든 회사에서 칭찬 받아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정리한 마치셨어요 이러고 생활에 다니는. 어 괜찮아 <웃음> 괜찮아. 역시, 나 이거보다 더 버렸 줄 알았는데 잘 버렸네. 아 그래 이 정도 이 정도 그래. 예. Yeah. 솔직히 하, 잔소리 할 생각이었거든. 심심해서 <웃음> 이러고 있다. 잔소리가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심심해서요? <웃음> 잔소리가 컨 잔소리 컨텐츠인 거 몰라? 우리. 자 일어나서 해도 되죠 잠깐. 응. 옆에 헹글 써주세요. 에 알았어 앉아서 할게 야 얼굴 나와야겠지? 자.. 쉐키 쉐키 신민아떡 아닙니다 이거 짜파게티입니다 어, 아니에요 약간 음, 쫄깃하진 않은데 괜찮아 먹기만 하면 되지 좀 세상을 다 긍정적으로 사는 그런 노력들을 해봐요 다들 아 행복해 아 즐거워 자 여러분들 그러면 4개 섞은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일지 음 맛있네 아니 근데 정확히 아니 생.. 조금 맵긴 해나 원래 매운 짜장을 먹질 않으니까 어 잠깐만 저기 포크가.. 이거 쓰실거 아니 어, 아, 적을때? 아, 내 포크 적있네 이거 쓰실거에요? 아니 아니 와.. 바닥에 청정구역이네요? 아! 근데 이거 김치 매운건데 이거 매운 김치인데 갑자기 흥미워졌다 자, 이럴 때 어떡하냐? 쉐끼 <목소리> 쉐끼 지금 진짜 뭐지 뭐 비주얼 어우 맛있다. 아, 근데 이렇게 먹어요. 진짜 어, 지금 내가 너무 매웠거든? 자, 마요네즈를 섞은 짜장라면 이거 약간 모밀 색깔로 바뀌었는데 짜장라면에서 어 이거야 자, 늘어나게 해주 와 미쳤다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너그 정도의 리액션 을 할만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웃음> 짜장라면에 근데 비주얼 겁나 더럽다 <웃음> 자 이렇게 네가지 짜장라면 한번 섞어서 블랙데이에 먹어봤습니다 음. 그냥 먹었을 때 충분히 맛있었고 그냥 또한번 이렇게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럼 맨날 뭐 어떻게 한 종류 라면만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섞어서 먹어도 충분히 맛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한번또한번 이렇게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함께 이 콘치즈와 마요네즈 섞어서 먹어봤는데 다 맛있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마요네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마요네즈 넣어서 먹었을 때충분 어, 너무 맛있었습니다 어, 고소했고 마요네즈는 진짜 이걸 넣어서 먹으면 어떻게 먹어 하지만 일반 라면에 넣어도 맛있는 거 알죠? 치즈라면 같이 그리고 짜파게티와 먹어도 어울린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갓 마요네즈다 여,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엔드 유바 저 okay. 오케이 okay. <웃음> 쿠키 영상으로 살려주세요 여기 청정구요 바라바라바라 Thank <music> you.